사람이 바뀐다, 미래가 바뀐다. 석어석 서거석. 석어석의 교육 입도론, 교육이서야 도가 바로 쓴다라는 뜻이죠. 전북의 교육의 부활을 꿈꾸며 이 책은 나의 어린 시절과 성장 과정을 가감 없이 그리고 나의 교육 철학을 소개한 글이다. 그 동안 여러 권의 법학 전문서와 전북대학교 총장 재임 8년의 소회를 담은 위기에 대학, 길을 묻다 등의 책을 출간했지만 내 삶의 전반과 교육관을 소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래서 이전의 글쓰기보다 진중한 마음으로 시간이 날 때마다 자신을 반추하는 심정으로 영혼을 담아 한장한장 한장 써내려갔다. 한국전쟁이 막 끝날 무렵 달성 서시 27대 손으로 전주에서 태어난 나는 집안의 이대독자인 만큼 부모님의 극진한 사랑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낼 수 있었다. 비교적 규모가 있는 물류업을 하셨던 아버님은 늘 바쁜 와중에도 가족들과 대화를 많이 나누려 하셨고 인자하신 어머님은 항상 칭찬을 아끼지 않으신 분이셨다.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 나는 겸손과 섬김, 경청과 소통을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게 되었다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비교적 유복한 환경에서 자란 나는 아버님의 사업이 파산하며 지독한 가난과 직면하게 된다. 급기야 중학교 입학을 1년 미뤘던 나는 친척의 도움으로 신흥중학교에 극적으로 입학하게 됐고 신문배달과 학교 매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부에 매진하여 전주고를 거쳐 전북대 법학과에서 수학하게 됐다. 성장기의 가난은 내 평생 지역발전을 고민하게 하는 밑거림이 됐다. 전국이 혼란스러웠던 대학시절 나는 여러 이유로 법대생의 로망인 사법고시 도전을 포기하고 대학원에 진학해 법학자의 길을 걷게 된다. 1982년 7월 법대 교수가 된 기쁨이 채가시기도 전인 같은 해 10월 아버님이 영문에 드셨다. 아버님의 별세는 나의 삶의 가장 큰 충격이었고 슬픔의 힘을 깨닫는 계기가 됐다 슬픔을 듣고 교수 생활에 충실하던 나는 친지의 소개로 전북대 의대 부속 간호전문대학에 근무하던 아내 유광수를 만나 1984년에 부부의 연을 맺었다 신혼이 3년이 채 지나지 않을 무렵 완주 일대에서 실습 햇빛 반짝이던 마루 생애 맨 처음 기억 내가 첫 번째로 만난 풍경은 무엇이었을까 누구나 그렇듯이 생애첫 기억은 흐릿하고 시공간적으로도 서로 어긋나 있는 기억들이 조합되어 있기도 하다. 태어나자마자 나에게 부여된 조건들은 이런 것들이었다. 한국전쟁이 막대한 상처만 남긴 채 끝날 무렵 전주에서 출생 달성서씨 27대 손이었고 아버지의 성함은 서정환 어머님은 고부 은씨로 함자는 덕규 5년 임남중 다섯째였고 아버님도 독자이다 보니 나는 자연스럽게 집안의 이대독자로 세상에 나오게 되었다. 당시 우리 소유의 토지가 있었던 진안군 부귀면 거성리에서 따왔다는 거석이라는 이름이 있었지만 집에서는 창석이란 아명으로 불렸다는 것. 위로 내리 딸 셋을 본 뒤에 얻은 귀한 장손이고 밑으로 다시 딸 둘을 두어 오녀 일람의 이대독자로 할머니와 어머니의 극진한 보살핌을 독차지했다는 것이다. 내가 부모님과 손이 누이들의 얼굴을 언제부터 알아보았을까? 아빠, 누나 같은 말들은 언제쯤 익혔을까? 기억 저편의 시간 속에 막 걸음발을 익히고 말문이 터지던 어린 내가 있을 것이나 그 모습을 나는 기억하지 못한다. 내가 어린 시절을 기억하는 것은 양친과 손이 누이들이다. 어린 시절의 내 모습은 그분들의 기억 속에 오히려 생생하고 내게서는 흐릿하다. 이런 점에서 나는 한 사람의 사기란건 이처럼 여러 사람의 기억 속에 나뉘어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 삶의 일부분을 나보다 더 생생하게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양친과 누이들의 보살핌이 나를 성장시켰다. 어리고 미숙한 영혼이 마침내 독립적으로 우뚝 서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관심과 보살핌이 필요한 것인지 내 어린 시절을 생각할수록 신비롭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애정에 관심을 낳고 보살핌으로 교단의 처음 선계 35년 전 그때부터 이날까지 내 교육관은 한결같았다. 그것은 교육의 힘은 위대하며 교육이 바로 서야 전북이살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학생의 인생을 180도 바꿀 수 있다. 사람을 12번 변하게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교육이다. 그래서 한 사람과 그가 속해 있는 사회, 나아가 지역과 국가의 미래를 획기적으로 바꾸려면 구성원 모두가 교육에 관심을 갖고 지원과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교육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자존감과 자긍심을 갖고 신명나게 학생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학생인권과 교사인권이 조화를 이루고 여기에 맞는 여건과 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 또 모든 학생이 자신의 꿈과 재능을 발현할 수 있도록 기초학력 강화와 수월성 교육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전북은 정치와 경제, 인구, 사회 등각 분야에서 다른 지역보다 훨씬 뒤처져 있다. 그나마 과거엔 전북이 많은 인물을 배출했다는 뜻에서 교육 명가라는 소리를 들었으나 최근엔 이런 명성마저 땅에 떨어졌다. 끝없이 쇠락해가는 전북을 살리는 길은 이제 전북 교육을 부활시키는 방법뿐이다. 사람을 키우는 교육을 통해 전북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갈 때 돌아오는 전북으로 우뚝 설수 있을 것이라는 게 나의 오래된 교육관이다. 사계절 느낄 수 있는 어린 시절 집안 풍경 내 눈에 들어온 어린 시절의 집안 풍경은 이랬다. 방문을 열고 나가면 마루가 있고 마루를 내려서면 마당, 그 마당에서 돌아보면 기와 지붕을 이고 있는 집체가 눈에 들어온다. 빨간 벽돌로 쌓아 올린 굴뚝과 집 전체를 둘러싸고 있던 높은 그리고 높고 견고한 담장, 그리고 담장 밑에서 마당까지 잘 가꾸어진 꽃과 나무가 심어져 있는 뜰아. 분명 흐린 날, 비나 눈이 오는 날도 많았을 텐데 지금 내 기억하는 어린 시절 우리 집 마당엔 언제나 햇살이 가득 고여 출렁이는 빛의 물결을 이루고 있었다. 특히 오후가 되어 하루에도 몇 차례씩 어머님과 누이들이 깨끗이 닦아 놓은 마룻바닥 위에 햇살더미가 쏟아져 내리면 마치 거울에 빛이 반사되듯 집체 전체가 밝고 고요하게 빛났다. 그때마다 나는 내가 청량한 빛의 정원 속에 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곤 했었다. 당시 비교적 규모가 있는 물류업을 하고 계셨던 아버지의 사업은 호황이었고 늘 시간에 쫓겨 바쁜 와중에도 아버님은 집안 곳곳에 나무와 꽃을 심고 가꾸는 것을 취미로 삼고 계셨다. 아버지 덕에 우리 집은 늘 꽃향기가 흐르고 빛나는 햇살 아래 환하게 피어나는 꽃의 향인이 계속되고 있었다. 기품 있는 집안에서 장녀로 성장한 어머님 역시 늘 정갈하고 손이 야무진 분이셔서 집안 구석구석 어느 곳도 정돈되어 있지 않은 것이 없었다. 정원의 나무나 꽃들은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었다는 듯 조용하게 집안의 한 풍경으로 자리하고 있었고 늘 손질이 잘 되어 있는 집안엔 아로남이 흘러넘쳤다. 늘 햇살 반짝이는 집, 내 유년 시절은 이처럼 절로 빛나고 있었다. 어머니와 누이들이 창서가 부를 때마다 나는 그 안에 나를 향한 애정과 보살핌이 담겨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칭찬이 칭찬을 부른다. 교 혹은 균 귀임이라는 말이 있다. 사랑을 받는다는 뜻의 고임에서 나온 말이다. 내가 이 말을 처음 듣게 된 것은 할머니로부터 했을 것이다. 한밤중이나 새벽에 우물가나 윗목에 정한수한 그릇을 떠 놓고 연신 두 손을 비비며 우리 창석이 교음을 타고나게 해주시고로 시작되는 비의적인 기원의식은 우리 할머니의 세대엔 매우 자연스럽고도 간절한 일상적 기도였다. 나중에 친구들에게 확인해 보니 이전과 같은 다양한 이음이 존재하고 그 기도의 대상은 하늘님이거나 부처님 혹은 삼신할미일 수도 있었지만 내용만큼은 어느 집, 어느 할머니나 한결같았다. 내 손자가 다른 이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것이다. 건강이나 축제, 출세나 명예보단 앞선 간절한 기원인 규험을 타고나게 해달라는 기도였다. 할머니들의 이런 비나리는 오랜 세월을 살아온 삶의 지혜로부터 나은 것이었을 것이다. 한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타인의 관심과 인정, 존중과 배려라는 것을 할머니들은 익히 알고 있었던 것. 이런 할머니의 기도 덕분에, 이런 할머니의 기도 덕분이었을 것이다. 어린 시절 나는 집안 식구들은 물론 동네 어른들의 귀여움을 받으며 성장했다. 이 무렵을 떠올리면 나는 따뜻함이 따뜻함을 낳고 긍정이 긍정을 낳고 칭찬이 칭찬을 부른다는 생각을 절로 하게 된다. 누군가 나에게 시선을 주고 그 시선의 따뜻함이 느껴지면 절로 나는 누군가의 관심과 보호 속에 놓여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 애정이 사람의 마음을 훈훈하게 데운다. 세상 길이 모두 따뜻하게 보인다. 함께 성장하던 시절의 나는 나를 둘러싼 세상이 모두 나에게 호의적이라는 느낌을 받았고 자연 나도 이 세상을 호의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며 커 나갔다. 칭찬은 나를 격려하는 에너지. 칭찬은 말 없는 관심이나 은근한 배려와는 또 다르다. 창석이 참 잘하는구나와 같은 할머니나 어머니의 칭찬은 나를 직접적으로 격려하는 말이었다. 칭찬을 듣는 그 순간마다 불끈 힘이 솟는 듯한 느낌이었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구나. 타인으로부터 듣는 칭찬은 나를 안도시켰고 또 고무시켰다. 착한 일을, 잘한 일을 해서 칭찬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면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일을 반복하게 해 되고 그러한 행동이나 말이 자연스럽게 나를 형성하는 요소로 자리잡기 시작했다. 집에서 가까운 전조초등학교에 다니던 무렵에 우리 가족이 살던 집이 있던 자리는 이 고사동의 주택가에 있었다. 당시 우리 집은 고사동 일원에서 큰집의 하나였고 본체배에도 큰 창고가 있었다. 자동차 부속상과 비누회사 등을 운영하던 아버지의 물류창고였던 셈이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아버지가 정서껏 가꾸고 있는 화초와 과일 나무들이 빼곡했었다. 동네 사람들이 철마다 우리 집 대문을 열고 들어와 화초 구경을 하던 것이 내게는 은근한 자랑거리였다. 대문을 열고 들어선 동네 어른들에게 인사드리면 참 인사성이 밝구나라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그 말이 또 나를 더욱 밝게 했다. 이렇게 넓은 집에 찾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어린 나이에도 나는 충분히 인식했던 것 같다. 당시 학교 후 내일과는 늘 일했다. 먼저 내 방과 마루는 깨끗이 쓸고 닦는다 아직 나이 어린 초등학생인 내가 굳이 안 해도 될 일이었을 텐데 늘 이렇게 했다 그 다음 걸레를 깨끗이 빨아 널고 난 뒤에는 책상 앞에 정조하고 앉아 그날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모두 복습하고 다음날 수업분까지 예습을 모두 마친다 그 다음 어머니에게 밖에 나가서 친구들과 놀다 오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가서 친구들과 놀다 저녁 시간에 맞춰 들어온다. 뿌듯하게 바라봐 주신 어머니 어머니가 특별히 엄하셨다거나 어떤 규율이 내게 강요된 것도 아니었다. 칭찬이 나를 이와 같이 기특한 어린 학생으로 만들었다. 방을 깨끗이 쓸고 닦으면 어머니로부터 칭찬을 받았을 뿐 아니라 내 마음도 개운해지는 듯 했고 복습과 예습을 하고 가면 학교에서 선생님이나 친구들이 나를 칭찬했다. 내 모습을 뿌듯하게 바라봐 주시는 어머니, 예습을 잘해온 학생이라는 선생님의 칭찬이 나를 더 칭찬받고 싶어 하는 아이로 만들었다. 칭찬을 받는 것은 내 삶의 태도에 대한 따뜻한 인준을 받는 것이었다. 칭찬을 통해 나는 내 행동이 누군가를 기쁘게 하고 또한 내 스스로를 흡족하게 만든다는 것을 절로 깨닫게 됐다. 구김살 없는 삶이었고 타인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면서 크라는 집안 어른들의 훈육 덕에 나는 자연스럽게 또래 친구들 사이에서 대장 노릇을 하며 하루하루가 늘 새롭고 재미있는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이 무렵 나는 자전거 타기를 켰다. 페달을 밟아 돌리면 자전거 바퀴는 더 크게 앞으로 굴러나가는 것. 그리고 페달을 계속해서 굴려야 안정적인 추진력이 생긴다는 것을 깨닫아가고 있던 그 시절. 어른들의 칭찬은 내 삶의 방향과 속도를 결정 짓는 원동력 같은 것이었다. 성광교회 은명기 목사님 어린 시절 기억이 정확하다면 6살 때쯤 우리 집에 자주 뵙지 않았던 낯선 어른이 한분 찾아오셨다. 어머님의 사촌동생 내겐 외당숙이 되는 분으로 당시 살고 있던 집앞 성광교회 목사님으로 심우하게 되어 들렀다는 것이었다. 이 어른이 은명기 목사님이시다. 아마 내가 목사님이란 단어를 처음 익혔을 때도 그때였을 것이다. 어머님은 기독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나 시집을 온 이후로 당시의 신앙을 드러내거나 우리 남매들을 이끌고 교회에 가거나 하시진 않았다. 아버님 가게가 서재필, 서방범 등을 배출한 개화파 집안이긴 했지만 집안의 종교라고 할 만한 게 없었고 어머니 입장에서는 모든 게다 조심스러운 시집살이였을 터이다. 한데 바로 집 앞에 있는 교회에 어린 적부터 어머님의 친정인 부안 백산면 대수교회를 함께 다녔던 사촌동생이 목사님으로 임직하게 됐으니 얼마나 마음 뿌듯하셨을까 싶다. 어머니와 외당숙이 다녔던 대수교회는 학교의 대표적인 농촌교회로 자발적인 지역신앙공동체에 의해 운용되고 유지되는 곳으로 유명하다. 가혹했던 일제치하에서 당시 교회나 성당이란 당대 혼란과 환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장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곳이었다. 그날부터 우리 남매는 성광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다. 목사님이나 외당숙이란 호칭이 좀 낯설긴 했지만 어머니의 사촌동생이 목사님이라는 건 어린 내게 무척 신기하고 때는 뿌듯하게 자랑할 일이었다. 가까이에서 뵐 때는 평범한 분이 강대 앞에 서서 설교를 시작하면 열정적으로 말씀하셨던 기억이 난다. 이런 연유로 나와 누이들은 자연스럽게 교회와 가까워졌다. 목사님의 순결한 신앙심을 존경하다. 내게는 이처럼 편안하게 다가온 분이 외당숙인 목사님이었지만 잘 알려진 것처럼 은명기 목사님의 생애는 고통스러운 시대를 순결한 신앙심으로 치열하게 통과한 가시밭길로 접철되어 있었다. 철이 들면서부터 나는 외당숙이란 호칭보다 목사님이나 호칭을 더 자주 사용하게 되는데 내게 은명기 목사님이나 호칭은 당신의 삶에 바치는 존경심을 담은 것이다 할수 있다 초등학교 4학년 무렵 은명기 목사님은 전주 남문교회로 자리를 옮기고 이후에 남문교회는 유신 독재에 저항하는 지역민주화운동의 요람이자 기지 역할을 했고 목사님은 반 독재 투쟁의 최선봉에 서게 된다 신흥중 2학년 때 학교 맞은편 다가공원 너른 입구에 수없이 많은 인파가 한꺼번에 몰려든 적이 있었다. 입구에는 비장한 글씨체로 쓰인 삼선개연반대 시국강연회라는 플랜카드가 걸려있고 몰려든 청중들만큼이나 많은 경찰들이 주변을 애워싸기 시작했다. 호기심에 어른들 틈을 비집고 들어가 보니 단상 한가운데 은명기 목사님이 계셔서 깜짝 놀랐던 일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난다. 그 자리에서 외당숙을 만난 것에 놀랐다기보다 결혼한 행사장 분위기와 몰려드는 경찰들의 사엄한 표정 사이에서 느낄 수밖에 없었던 긴박함. 그한가운데서 있는 외당숙이 자랑스러우면서도 조마조마했기 때문이다. 그 자리에 이철승, 김대중, 김영삼 등 당대 유명 정치인들도 함께 있었지만 내년엔 오직 은명기 목사님밖에 보이지 않았다. 금방이라도 경찰들이 단상 위로 달려들어 목사님을 체포할 것만 같고 그러면 거기 모인 군중들이 모두 들고 일어날 것 같은 일촉즉발의 분위기 때문에 정작 당신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제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 모든 게아아슬했던 시국 가연되었다.